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위산 역류로 인해 쉰 목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술을 마셔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성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컨텐츠를 시청하기에 앞서 위산 역류와 인후부 역류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놓은 위의이 컨텐츠를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개비스콘 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긴산염 위역류 억제제인데요. 보통 속이 쓰린 경우에 겔포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둘의 용도와 사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겔포스는 인산 알루미늄과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시메치콘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인데요. 인산 알루미늄과 수산화 마그네슘은 재산제입니다. 재산제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시메치코는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산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그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 함께 나와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위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 나와주지 않으면 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속이 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먹는 약이 바로 갤포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갤포스는 공복에 먹어주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갤포스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후라면 최소 2시간 뒤에 먹어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개비스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비스콘은 알긴산나트륨과 탄산칼슘 그리고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이 바로 알긴산나트륨입니다. 알긴산나트륨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인데요. 위산과 만나게 되면 이 사진처럼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산수소나트륨은 위산을 만나면 베이킹파우더처럼 기포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 기포가 알긴산나트륨이 형성 시킨 막을 위로 띄우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긴산 나트륨이 만든 막이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탄산칼슘은 제산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개비스콘은 식사 후에 먹어도 괜찮고요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개비스콘 더블렉션은 무조건 식전이나 식후 2시간 이후에 먹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비스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복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이 나쁘면 애초에 술을 드시면 안되겠죠 정리하자면 갤포스는 평소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이 식 전에 먹는 제품이고 개비스코는 오늘의 주제처럼 꼭 술을 먹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경우 위산 역류로부터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드시면 됩니다. 가격은 내포에 5,000원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이 정보를 찾아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전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술을 마시진 않지만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건참 행복한 일인데 다음 날 목이 안 좋을 걸 아니까 최소 2 이. 틀은 스케줄을 비워야 했고 그래도 술자리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 정보를 알고 나서 바로 여러 번 테스트 해보았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 후에 개비스콘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꼭 음주 후에 드셔야 합니다. 개비스콘 더블 액션이 아니라 그냥 개비스콘을 드셔야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누래하자 보컬살롱 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